이거 말고, 혹시, 어 다른 것도 있어요? 다른 것쓸 수도 있어요? 후요. 와, 아, 그렇지. 선생님이 질문을 정확하게 파악했구나. <웃음> 후로 쓸수 있어, 맞아. 와. 혹시 다른 건 없어요? 여기에 사람이 어. 아니라, 어? 그 약간, 뭐, 필통이나 어. 그런, 어. 물 아, 사물? 맞, 아, 맞, 아 그런 거 시치즈인데. 아 어, 맞아 맞아 사람이 아닌 물건이 오면 어, 치료를 으면 되죠 아 맞아요 네. 혹시 동물은 어때? 시치즈겠죠? 어, 아 어, 맞아요 동물도 위치 있어요 그리고 자, 이제 동물은 우리가 영어에서 가끔씩 하다보면 이런 일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동물을 사람처럼 또 인식시킬 때도 있어요 그럴 땐뭘 써도 네. 될까? 응. 그렇지, 그래서 가끔 동물인데 후하고 연결되더라도 어색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? 없어? 없어요. 아 없어요, 맞아요. 어 너무 완벽한데, 음 좋아요. 응. 선생님 회심해지는 걸도 해봐야겠다. 그러면 혹시 <목소리>